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요, 연지 레미안 어반파크에 입주를 앞두고 계신 사모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소장님, 현재 1주택을 살고 있는 지가 한 10년째인데요. 연지 어반파크를 이번에 이제 입주장이잖아요. 그걸 실입주를 안 하고, 만약에 바로 전세로, 어, 임대를 상생 임대주택으로, 어, 임대를 했다가, 어, 나중에 거주 안 하고 양도를 할 경우에, 어, 그게 상생 임대주택이 적용이 돼서 비과세로 어, 거주 안 해도, 어, 양도하는 게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그뭐 제가 무척대고 아닙니다라고 답드려가지고는 또안 되잖아요. 어, 그래서 오늘 그 조문을 입주장을 지금 부산이 앞두고 계신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어, 가야로테 캐슬 골다하너도 입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연지리레미안 어반파크도 입주장이고요. 어, 이편한세상 시민공원도 입주장이고요. 대현동에 뭐 삼성그린코아, 대현동 삼성그린코아도 입주장이고요. 또뭐 머자나 남천포레스티지도 입주장이고요. 입주장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상생임대주택이 2022년 올해 그러니까 8월 2일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 21년 12월 20일 그 기간부터 그때부터 2024년 12월 31일 그 안에 어 임대차 계약을 재갱신하는 게 이제 적용이 될 경우에는 2년의 거주요건이 면제되는 상생임대주택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입주장에 어, 전세를 주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걸 오늘 한번 소득세법 시행령을 펴놓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간단한 거지만 모르면 또 굉장히 큰 코를 다치기 쉬운 그런 부분이라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살펴보실까요? 어, 여기 보시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3에 상생 임대주택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개정과 요, 개정이, 시행과 개정이 2022년 8월 2일입니다. 시행령이니까대통령령이겠죠 어,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요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 했더니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요 1주택 범위 안에는 그야말로 이제 한 세대당 1주택만 가진 거 그거 다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장기 뭐 저당 뭐뭐 뭐 무슨 뭐, 뭐 이런 거 겁니다. 하여튼 장기 임대부 저당 주택인가 <웃음> 그런 거고요. 1 5 6조의 있는 입주권에 대한 그 조문입니다. 1 5 6조의3은 분양권에 대한 조문이거든요. 그러니까 1주택으로 어 인정을 받는 그런 집을 소유한 1세대가 어, 그밖에 법령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도 다 포함한다고 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상생임대주택이라고 한데요. 어, 이걸 양도하는 경우에 154조 제1항 그러니까 어~ 집 하나 있고 (2년) 이상 보유하고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그걸 얘기합니다 이게 그다음에 1 5 5조 (제20항) (제1호) 어~ 요거도 뭐 임대주택에 대한 뭐~ 그런 그겁니다 (1주택으로) 인정받는 어~ 그다음에 1 5 9조에 사 요거는 장기 보유 이제 특별 공제 요런 거를 적용하는 그런 그 내용이거든요. 그걸 적용할 때 전부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주 안에도 비과세로 파는 1주택 그 범위에 넣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런 뜻이죠. 어, 그렇는데, 그럼 다음 각호 요건에 뭐라고 돼있냐 했더니, 좀 조심해가 봐야 될게요. 어, 1호에, 다음 각호니까, 요는 1호, 2호, 3호, 4호인데, 요 1, 2, 3, 4호를 이제 충족을 해야 되겠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니까 하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어, 뭐요 해당되는 거를 다 갖춰야 되는데, 2호랑 3호는 삭제가 됐으니까, 요 1호와 4호를 적용, 충족을 하면 되겠죠. 1호에 뭐라고 되있냐고 봤더니,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이게 키워드입니다. 주택을 취득한 후에, 그러니까 장금 다 치고, 내가 취득 그걸로 인정을 받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 계약. 그러니까, 이걸 쉽게 그냥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어, 연지 레미안 어반파크처럼 입주장에 있는 그런 집은 내가 잔금을 치고 입주 잔금 치고 어 보통 우리 입주 잔금은 어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만약에 입주장에 전세를 놓는다 이런 분들은 어 전세 계약서를 먼저 쓰고 계약서 쓸 때는 입주자 그뭐그 뭐그 공급 계약서 있잖아요 공급 계약서도 확인하고 조합에 자격이 있는지 그 분양 사무실에 전화도 하고 확인을 먼저 다 하죠 그리고 나서 계약서를 우리가 쓰고 어 나중에 이제그 전세 이사 들어가는 날 그때 전세 잔금을 치면서 이 전세 잔금을 받아 가지고 집주인은 아파트에 그 매매 그 아파트의 잔금을 청산을 한다는 거죠 정리를 하죠 입주권 같으면 그 입주권 그 잔금을 치고 분양권 같아도 분양권을 이제 그때 잔금을 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문구를 한번 더 보세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1세대가 주택을 어떻게 한 후에 취득을 하고 난 후에 그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전세 계약서 이미 썼는데 전세 잔금 1과 내가 집을 그 사는 입주하는 그 아파트의 집주인의 그 잔금 1이 동일하다고 라 하면 주택을 취득한 후에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는 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닌 경우가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각호 중에 1호를 충족을 못한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 내가 기존 저희 사무실 뒤에 있는 어,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같은 이런 아파트를 어, 이건 옛날에 이제 취득을 했잖아요. 4년 전에 그렇게 산 거를 전세를 줬다. 근데 지금 상생임대 제도가 생겼어요. 다른 집 하나 있는 상태에서 이집 하나만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상생임대 제도를 임대주택 제도를 활용을 할수 있어요. 계약서 쓴 기간이 2021년 여기 12월 20일부터 24년 12월 31일로 사이에 세입자를 넣은 계약서를 쓰기만 하면 그 사이에 다시 이제 그 재계약하는 거를 한번더 쓰면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입주장인 아파트는 여기에서 탈락입니다. 여기에서 탈락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돈으로 잔금을 다 먼저 치고 그리고 나서 잔금 치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전세계약서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 또한번 보세요. 분양권은 그렇다치고 분양권도 마찬가지네요. 그 특히 입주권은 사용승인일이 취득일입니다. 그 입주하시는 분의 취득기준일이 언제냐하면 사용승인일입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사용승인일부터 이제 막 입주 그 기간을 두 달이고 석 달이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쵸? 근데 그 전에 사용성인이 돌아오기 전에 벌써 막 세입자 찾아서 전세계약서 다 써놨고 어, 입주 그 전세 잔금을 사용성인을 후에 입주 가능한 날에 잔금을 많이 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상승임대주택 해당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 정리되셨고 예, 그 문구 마무리해가 보겠습니다. 어, 그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에 해당 주택에 대하여 어,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 계약 그러니까 등기 쳤고 그 후에 세입자와 계약을 해서 전세계약서를 썼습니다. 어, 그렇게 체결한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 계약 그요렇게 세입자 한번 넣었고 그 요렇게는 한번 넣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에 임대차 계약을 다시 이제 한번더 서는 거죠. 어, 요렇게 쓸 때, 어, 요렇게 쓸 때에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 계약을 요 새로 쓰는 계약서는 언제에서 언제까지 써야 되느냐. 2021년 12월 20일부터 어,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새로 쓰는요 계약서를 요 범위 안에 서면 되는 거예요. 어, 요렇게 쓸 때, 어, 그때 2년간 거주를 안해도 거주한 걸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어, 요 사이에 요 기간에 체결하고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받은 사실도 확인이 돼야 되네요 확인을 하고 상생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요두 번째서는 요 계약서의 기간은 1년만 뭐 전세를 주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최소 2년짜리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상생임대주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짧게 한번더 정리하면요. 사용성인일이 무조건 입주권은 취득일입니다. 입주권은 분양권은 사용성인일과 내가 잔금치는 날둘 중에 늦은 날이 취득기준일입니다. 그렇게 취득기준일이 지난 후에 그 이후에 전세계약서를 쓰시고 전세계약서를 쓰시고 계약금 주고 받고 세입자를 넣어야 어요렇게 이제 세를 줍니다. 요렇게 세를 줘놔야 그 다음에 요 세가 만기 끝나는 점에 어, 요 끝나는 기간 또 2024년 12월 31일이 지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입주장이니까 만약에 뭐한 어, 잔금 다치고 사용 승인일 뭐한 9월 말쯤이나 사용 승인일 지나서 예를 들어 11월 뭐한1일점에 세입자를 계약서를 써가 넣었습니다. 2022년 11월 1일 날 연지 래미안 어반파크에 세입자를 전세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쳐가 입주를 했어요. 이날에. 그리고 나서 이분이 만기가 돼가지고 2024년 11월 1일날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다시 계약서를 쓰든지 아니면 이분이 나가고 뭐 나간 데가 나가고 새로운 세, 세입자를 넣으면서 그 세입자한테 보증금은 5% 이상 안 올리면서 그리고 계약기간은 2년 이상 전세계약서를 2년 이상을 어, 기간을 가지고 그 기간으로 어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쓰면 어반파크를 가지신 이분은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어 실거주 한 것처럼 어반파크를 전세에 끝난 그 시점에 그러니까 4년 전세는 줘야 되겠네요 그 이후에는 양도를 해도 거주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무조건 오이년 주고 2년 또 전세 주면 되더라 이렇게 싶어서 이왕 전세 줄 거를 또 전세금으로 잔금을 쳤다. 그러면 상생임대주택과는 아예 거리가 멀어집니다. 정리되시죠? 간단하지만 모르면 이것도 정리하기가 안 쉽습니다. 근데 여기 참 보시면 아까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1호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그니까 러 지금, 어, 잠금 치고 나서, 내가 아파트 잠금 치고, 사용승인일 지나서, 어, 요 직전 임대차 계약, 어, 지금 이제, 어, 세를 넣는 그 계약서는, 임대한 기간이 최소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됩니다. 임대한 기간이. 그 아까 12월, 31일, 24년, 12월, 31일 요 기간을 채우려고 하니, 만약에 뭐 2년 주고 2년 주면 혹시 이 기간이 벗어나가 1월 달쯤좀 돼버린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로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요 기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간을 줄여가지고 는할수 있대. 어, 아무리 짧아도 1년 6개월 이상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1년 6개월로 뭐딱 맞춰가 해놨는데. 어 들어와 계신 그 임차인이 또 2년을 주장을 하면 그거는 또 이건 평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2년을 그대로 거주하시게 되고 기간도 2년이 됩니다 이 협의는 잘 하셔야 되겠죠 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알면 정말로 아주 활용을 잘할수 있는데 대충 알고 상생임대주택 했다 실컷 전세 줘놨는데 잔금을 칠 수도 있었는데 전세부터 줘 가지고 아무 혜택도 못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입주장에 계신 주인 분들은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어, 초롱부동산 유튜브를 또늘 구독해 주시는 분들은 올라오면 안 빠지고 다 들으신다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씩 하나씩 이런걸 반복해서 들어놓으시면 이게 또 쌓여서 실력이 됩니다 소소한 부분들에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십시오.